얼마 전에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갈수 있는 비욘드 트러스트 호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선택하겠다는 댓글을 남기셨더군요. 자전거로 제주도를 즐길 시간도 부족한데 배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사치라면 비행기가 답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포장해서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전거를 저렴하게 그리고 꼭 간편하게 비행기에 위탁수화물로 붙이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 해주시고요 출발!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아직 직접 사용해보지 않아서 후기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자전거 조립과 해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비행기 위탁 수화물을 붙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포장박스를 제작한 라운델이라는 곳인데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간편 포장할 수 있게 만들어진 포장박스를 대여해주는 서비스 업체입니다. 사실 항공운송을 위한 자전거 포장이 말이 쉽지 참 신경쓰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다른데 손댈 필요없이 앞바퀴만 탈거해서 박스에 넣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라는 게 핵심이더군요. 라운델의 포장박스 규격이 대부분의 항공사 위탁수하물 기준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크기로 만들어진 데다 충격방지와 흔들리지 않는 안전장치를 위해 두꺼운 고정블럭을 부분별로 설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박스 소재는 충격방지 홈이 설계된 두꺼운 플라스틱이고요 박스 크기는 가로 새로 높이, 세변의 합이 277cm 무게는 약 7.5kg라서 내구성이 좋고 공간이 넉넉한 대신 좀 크고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박스 무게와 크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자전거는 무료로 위탁수화물을 붙이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우선 로드바이크는 거의 모든 종목이 포장 가능하고요 m t b 는 현재로서는 뒤에 서스펜션이 없는 하드테일까지만 쉽게 박스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니벨로를 위한 소형 포장 박스도 준비가 되는데요. 브롬톤의 경우 브롬톤 전용 박스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그럼 도착 공항에서 자전거를 받으면 박스는 어떻게 하냐 현지 주둔하는 라운델 직원이 포장 박스를 회수해갑니다. 여행자는 다시 앞바퀴만 장착해서 곧장 라이딩을 시작하면 되는거죠. 여행이 끝나면 공항에 다시 포장 박스를 받아서 자전거를 넣고 위탁수하물로 붙이면 끝이죠. 이처럼 수하물을 붙이기 전에 자전거 박스를 대여해주고 현지 도착하면 박스를 회수해 갔다가 다시 돌아가실 때 박스를 대여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한 포장 박스나 포장 가방을 별도로 처리하거나 맡겨야 할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거죠. 무엇보다 항공수하물 기준 크기 에 맞추느라 애를 쓰지 않아도 되고 자전거를 해체하고 조립하는 과정으로 부품 분실 시간 낭비 등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참 편하긴 할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것들이 몇가지 생기 죠 혹시 대신 포장도 해주는지 항공 운송 중에 자전거가 파손되면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포장 도중에 박스를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어째야 하는지 포장박스 대여는 모든 공항에서 가능한지 요금은 얼만지 등이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대신 포장해주는 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NO! 라는 답변입니다. 라운델 서비스는 자전거 포장을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쉽게 자전거를 넣을 수 있는 포장박스를 대여하는 곳이라서 스스로 포장해야 한다는 게 기본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바퀴만 탈거하면 되도록 설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앞바퀴 탈거 조차도 어려움이 있다면 박스를 가지고 오시는 직원 분께서 간단하게 도움을 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에 필요한 공구도 미리 요청하면 가능한 한 빌려 드린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 항공운송 중에 자전거가 파손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는 항공사와 공원 측에 문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정책은 스스로 포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운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예전에 캐리어 가방 바퀴가 파손된 채로 현지에 도착했길래 항공사 측에 문의했더니 새로운 가방을 보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가방보다 저렴한 가방이긴 했지만 꽤 괜찮은 가방이었던게 기억나네요. 다음 포장중에 박스를 분실하거나 파손할 경우에는요. 자연스러운 흠집이나 손상은 책임을 묻지 않지만 구성품의 분실이나 고의적인 파손에 있어서는 대여박스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라운델 포장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요. 현재로서는 김포 제주구간입니다. 3월부터는 김포 김해 구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점차 전국적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요금입니다. 광복 대여 서비스로 이용하면 48000원 편도대여는 3만원입니다. 자전거 종류, 지역 상관없이 동일하고요 단체 또는 개인 이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박스를 대여하기 전에 내 자전거를 미리 포장박스에 넣어보는 체험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무료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름다운 수신료 부탁드립니다.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여러분. 행나!